어어드벤트 KR에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이나 중국어나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네, 실제로 뭐 네이티브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걸 얻어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은 게 토익 800점 이상과 이제 HSK 6급 이상으로 잡고 있긴 합니다. 예.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실제로 우대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이상이면 우대를 받는 거고 그 미만이면은 불이익 있나요? 아, 불이익은 따로 없지만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두 회사 모두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직무를 뽑긴 뽑는데 영업 직무 지원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기술 영업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 센싱에 대해서 알고 IoT 제어 프로그램 등등 관련 기술들이 다 있는데 다 알아야 되냐 엘리베이터 관련 기술 다 알아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산업용 가 IoT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빅데이터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말은 나오지만 실제로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만 어느 정도 습득하고 오신다고 해도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문제는 없고요 단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저희 제품이 그 실제로 쓰여져 있는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게 되시면 좀더 많은 이해를 그, 그 입사를 하셔서 얻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네. IT 계열이나 관련 전공학과 친구들은 영업을 지원해도 조금 우대사항이 좀 있는지 가점이 있는지 아예 맞습니다. 저희 뭐, 뭐 아마 그 리듬코리아를 통해서 저희 이제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전자정보, 정보통신 뭐 이런 쪽 계열을 이제 그 이수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더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대사항도 저희가 당연히 쳐드리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맹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넌 데이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기술 영업 직무에 지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이 전공이 문과있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어디가 더 많아요? 네, 안타깝지만 한 80% 이상이 아무래도 이제 공대. 그 전공을 가지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자정보 쪽이 가장 크고요. 전기 쪽도 예, 가장 많이 음. 존재를 하십니다. 예. 어, 그래도 20% 정도는 문과 쪽에서 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또 오시는 케이스가 된다. 어, 아까 전에 어드벤텍 KR에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기술 영업과 이번 지원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지원 부분이 되게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지원부 직무를 하는 거고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지 좀 간단하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기술 지원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제품 자체 개발과 생산은 저희 이제 대만 공장과 중국 공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제품이 와서 그 고객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모디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 작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모든 기술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기술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신 이제 컴퓨터 내가 데스크탑을 산다고 했을 때, 용산에서 주문을 하실 때, 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뭐 하드드라이브, 내가 원하는 SSD, 내가 원하는 램 카드를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주문해서 실제로 내가 가동하기 전까지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전부 다 저희 기술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기술영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채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문과분들의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어필한 친구가 기술영업으로 채용이 됐다 라는 케이스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과의 취업수기를 대신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 마켓... 를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당연히 그 온라인 마케터도 기술영업에 한 속하는 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제로 이 ai 그리고 빅데이터 뭐 iot 시장 자체가 실제로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캐치하고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저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 아무 뭐 공대 뭐 문과 뭐 상대 뭐 그런 건 아무 예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지금 다 서류 접수 중이죠?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은 더. 도움될 수 있는 우리 서류전형 자소서 전형에서 팁 하나씩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하나씩만 딱 골라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까 이 사업분야 IoT 사업분야가 이제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험하시고 오신 분들은 적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꿈꾸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는 B2B 고객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꿈을 기록하는 게 좀더 아까 잠깐 언급하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거고 그렇게 그냥 좀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IoT 산업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좀더 어떻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마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자소서를 통과를 했어요 서류 전용 통과를 하면 이제 면접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면접의 팁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번에는 어드벤틱 KR부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는 실무자 면접을 통해서 실제로 실무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난가를 평가를 하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실제로 이 사업에서 아니면 내가 이뭐 실제로 뭐 기술 영업 분야에 뭐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싶다라고 지원을 하셨다라고 예를 들면 뭐그 분야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영업해 나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기술에 기술 지원에 힘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실무의 진행 방법을 영업 프리젠테이션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CEO, 그 CEO 면접인데요. 뭐 대표이사님과 면접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본사 아니면은 뭐타 기업 그 타국의 이제 그 어드밴텍과 같이 협조를 하거나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화상 면접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나를 포장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가 아무래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뭐둘다다 다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요 이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근데 내용도 되게 심오해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영어 면접 보면 그냥 영어 실력을 보는 건데 내용도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거든요 둘다 하겠지만 내용과 영어 실력 둘 중에 어떤 것을 좀더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그 저희가 채용하는 분야가 국내 사업에 조금 치중하는 그런 분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용에 좀더 많이 치중을 할것 같고요. 실제로 협력을 해, 통해서 이에야될 프로젝트 리딩을 하는 PM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직분을 구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예, 영어가 아무래도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동일한 이제 영어 PT이지만 네. 지원 직무마다 조금씩 맞습니다. 비중이 다를 거다. 네, 네. 자, 후배가 이제 들어온다고 치면 어떤 후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건 인사 담당자가 보는 이제 후배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네. 어드밴텍 KR 같은 경우는. 네, 뭐 실제로 제 업무의 후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저는 뭐 변화의 변화에 좀더 예, 빠른 캐치를 할수 있는 친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뭐 에자일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실제로 이 변화를 내가 주도해 나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런 통합된 인재라고 예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올라온 질문 중에 약간 뭐 당연히 묻는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드벤터 케어은좀 예시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봤다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는 실제로 뭐 외국의 기업이다 보니까 나이 같은 거는 솔직히 좀뭐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뭐 어느 정도까지 봤다라고 하면 저희 예 65세 장예 장년층까지도 저희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사업 그 그러니까 산업용 사업 분야다 보니까 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신입은 맞습니다. 전혀 나이를 보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어, 예, 자 우리.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드벤텍 KR부터 저희 취업준비생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실제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10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매년 그두 번에 걸쳐서 공채를 진행합니다 저희 아무래도 채용 모토가 라이프 폴온더 버스라고 저희가 모토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필요한 인재 그리고 저희가 나아갈 방향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줄 인재를 저희가 찾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열려있는 어드벤텍이 되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어드벤텍 그, 집중, 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항상 좋은, 예, 이미지로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